안녕하세요. 민기입니다. 민아 해피니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일단 새해 인사부터 남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월 1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제 원래 어, 퇴사 Q&A 영상을 찍었다가 너무 정리가 안된것 같아서 제가 오늘 편집을 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너무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2020년 12월 3 1일부로 퇴사를 했고요 음, 아까 막 앞에서 보신 영상들처럼 퇴사를 하고 왔고 저는 오늘부터 직자가 되었습니다. 아, 제가 Q&A 영상을 찍으려고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질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제, 저의 퇴사 관련 궁금하신 것들이나 아니면 향후 계획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봤는데 좀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크게 큰 틀로 한세 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제가 답변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퇴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 이요 계기가 생겼는지 어떤 것들이 관여를 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일단 저는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에서 찾지 못한 저의 비전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 일단 제가 비전을 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저는 회사에서 생활가전 사업부의 어, 소프트웨어 품질 그룹 안에 이제 스마트 띵즈 라는 어플이 있는데 생활가전 제품이랑 연결을 해서 테스트하는 업무를 하는 파트를 담당했었고 어, 거기서 했던 일들이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일들과는 전혀 거의 반대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그런 업무들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제가 군대 복직을 하고 수원으로 왔는데 2018년도부터 했었으니까 거의 3년, 3년을 했거든요, 그 일을. 3년 동안 하면서 제가 이 일들을 뭔가 제 것으로 만들고 키워나가고 성장하고 싶은 그런 뭔가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욕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의 비전을 못 찾을 것 같다는 라 판단이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퇴사를 준비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올해... 아 이제 올해... 지금 2021년이니까 2020년 6월에 제가 그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퇴사를.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물론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죠. 저도 걱정을 하고 주위에서도 걱정을 했고 어,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영업자들이 힘든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자영업을 한다고 라 이제 말을 하니까 주위에서도 엄청 많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엄청 커서 그것보다 더 커서 하고 싶은 마음과 해야겠다 빨리 하고 싶다 이런 게 많이 겹치다 보니까 그냥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확 생겨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계기가 그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안하시거나 후회될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라고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어, 물론 퇴사를 준비하면서도 불안하고 굉장히 걱정거리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은 꾸준히 매달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위치였고 제가 나가서 자영업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월급이 꾸준히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돈에 대한 뭔가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게 가장 걱정이 됐고 그리고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았었어요. 내가 이걸로 진짜 해낼 수 있을까? 이걸로 성공을 하고, 지금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서 더, 성, 더 성공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내 진짜 비전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엄청 많이 했었고, 그런 걱정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주위에 오히려 제가 주위 분들한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친구나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들. 제 지인들한테 다 말을 했을 때 부정적인 말보다는 그래도 넌할수 있다, 넌 잘할 거다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었고 그게 위, 그거를 이제 위로를 발판 삼아서 제가 좀더 자존감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진짜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뭔가 자신감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나 걱정거리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빨리 하고 싶고 어, 진짜 막 준비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게 너무 어, 재밌고 기대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퇴사한 지 1일이 지났지만 어, 후회될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 뭔가 지금은 후회될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은 후회될 수도 있겠지만 뭐해가사가 이제 복리후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밖에서는 제가 그 복리후생들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들에서는 후회를 조금은 할수 있어요 근데 그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퇴사라는 것에 대한 큰 틀만 보고 봤을 때는 후회는 안할것 같습니다 밖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뭐 재밌게 지내고 뭔가 돈에 연연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조금 있어요 나중에 대해서는 제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음뭐 그것보다 그때보다 많이 못 벌어도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은 그런 성과가, 성과가 있고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상된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웃음> 세 번째로 퇴사 후 계획들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할 때가 된것 같은데 제가 인스타로 옛날에 이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몇몇 분들이 뭐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신 게저가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엊그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을 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아직 사무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남자 쇼핑몰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제가 2018년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어, 친한 형이랑 같이 블로그 마켓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회사에서 느끼지 못하는 희열감이랑 그리고 막 뿌듯함도 있고 뭔가 내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즐겁고 몸은 힘들지만 뭐 뭔가 마음은 즐겁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뭔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나가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선택을 좀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나가면 뭘 해야 되나 고민되고 할게 없어서 못 나간다 나는 뭐 할게 없어서 퇴사를 못한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오히려 빨리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선택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픈은 아직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표는 2월달 2월 말 아니면 3월 초 중으로 잡고 있고요 이제 막 등록하는 단계지만 나중에 오픈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질문들은 뭐이 정도로 해서 끝이 났는데요 제가 어, 쇼핑몰도 쇼핑몰이지만 제가 유튜브도 좀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아니면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좀더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거를 좀더 넓혀서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해서 아, 한... 일주일에 한개 영상은 올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마음은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따라 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속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열심히 음, 영상들 많이 찍고 많이 올려서 여러분들에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Q&A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제 퇴사 Q&A를 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는데 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셔서 이렇게 또 하나의 영상을 찍게 됐네요 그리고 회사나 아니면 회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